홍언니의 운동교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3분 안에 3분 3분 3분 안에 어깨 뿜을 어깨 뿜을 뿜을 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프로필 촬영이나 뭐 수영장이나 어디에서건 우리가 어깨를 잠깐 과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펌핑하는 방법 삼분안에 어깨뽕을 이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근육도 키울 수 있어요. 물론 운동 방법 중에 하나니까 는 실제로 제가 음 작년 시합 나갈 때도 그렇고 선수 때 실제로 했던 운동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측면 삼각근을 보면 은 이만큼 길이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상, 중, 하를 나눠서 실제로 운동을 하는 거를 어 저는 많이 설명하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상, 중, 하롤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어서 놓지 않고 아주 빡세 아주 아주 빡 이거 하면은 막그 숨이 막그 하체 운동한 것 같아요 스트한것 같아요 그 정도는 힘드니까는 여러분들도 어 운동할 때 정체기가 있거나 이럴 때좀 사용하시면 좋고 알고 이런 방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기본 사이드 레터럴 있죠? 요가동범위이 이렇게 충분하게 움직여줘요 올렸다가 어깨 높이까지 팔꿈치 손목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어 뭐한 20회 정도 하면 힘들겠죠? 힘든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조금 더 펴서 약간 요 밑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대롱대롱 움직이는 느낌에서이 아래쪽, 이 측면 삼각근 아래쪽을 건드려주는 거죠 여기서 들으려고 하면 벌써 위에 쪽이 또 쓰여져요 밑으로 아래로 옆으로 던지는 느낌 대롱대롱 하는 느낌이에요 이 아래쪽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팔과 분리되는 이 밑에 쪽이 발달이 또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세 번째는 상체를 숙여서 여기서 이렇게 Y자를 만든 다음에 뒤로 제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로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몸하고 일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왔다가 갔다가 몸에서 몸통이나 이렇게 일자를 만드는 이렇게 y 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시면은 이 어깨 끝쪽 이 위쪽이 발달이 되는데 이 뽕을 세우는 데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요거, 요거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게 좋으니까는 이렇게 하시면은 세 가지를 이어서 하면 요게 한번세개 이어서 하는 게 1세트예요. 1세트.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 세트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 홍언니가 지금 펌핑 전이에요, 저도. 제이 상태에서 한번 펌핑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깨를 한번 보세요. 일 세트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 지금 제가 막 힘을 준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편력량이 모여 가지고 좀푹어 오른 느낌도, 힘을 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힘을 뺀 상태. 이렇게 한 세트만 해도 펌핑이 됩니다 이렇게 팔을 들때잘안 올라가져야 돼요 쉽게 안올라가져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간 펌핑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1세트만 해도 되고 당연히 2세트 3세트를 하면은 더 좋겠죠 뭐 중간 쉬는 시간 한 2분 정도 3분 정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어깨를 키우는 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 중, 팔을 골고루 다할수 있어 가지고 코코넛 같은 어깨 예전 홍원니 선수 시절 지금 말고 옛날 홍원니 선수 시절에 이만한 어깨는 여러분, 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어깨 운동 여러분, 도 오늘 어깨 운동 바로 가시죠 지금까지 홍원니 3분 안에 코코넛어어만만들였였습다안 안녕 w mm h -hmm.